그러면 오늘 정리 포인트는 이렇게 할수 있고 보장법이 가장 가 중요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 어렵게 보셨으니까 네. 추가적인 몇 가지 질문을 좀더 드리고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정보들 보면 보험 관련된 컨텐츠들을 보면 필요한 담보, 불필요한 담보 이거에 대해서 구분하거나 언급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이 부분에 이런 영상들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저는 필요하다, 불필요하다는 라 거는 좀 의미할 것 같아요 음. 그냥 담보라는 거는 자체는 피약이죠. 보장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필요와 필요보다는 우선순위를 갖다가 매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상담을 했던 부가 계셨는데 한 분이 이제 자기는 대상포진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가 없다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한 분은 꼭 가족 중에 보니까 대상포진 갖고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 있었어요. 음. 이분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게 대상포진이라는 담보가 필요할까요? 불필요할까요? 아 이게 경치에 따라... 경치에 따라 틀리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뇌 혈관을 입고 뇌절증도 가입하고 뇌혈, 뇌출혈도 가입한 거예요. 이게 어떤 게 불필요하고 필요하다라고 우선순위를 나눌 수는 없거든요. 일단은 나는 다 가지고 있고 싶어. 어 뇌절증 걸렸을 때 뇌혈관 포함해서 얼마 받고 내 치료를 또 나중에 내 치료를 오면 또 받고 싶어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이기도 하고요 우선적인 거를 갖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가입하면 일단은 보험료가 너무 세요 그렇죠? 음. 그러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내가 뭐를 가입하고 나서 그다음 여유가 생기면 뭐를 갖다 추가하고 불필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담보가 음. 보험사에서 불필요한 담보 안 만듭니다 음. <웃음> 금방 없어지죠 어, 그래서 일단은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예요 어떤 거를 갖다 우선으로 잡아주느냐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거를 갖다나중 후순위로 밀어내느냐 왜냐하면 내가 낼수 있는 납입 능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 보험료를 생각을 하다 보면 다 가져갈 수는 없어요. 네. 물론 추가적으로 받으면 좋죠. 근데 그만큼의 또 보험료를 갖다가 내가 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낼수 있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를 갖다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담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겠죠. 불필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담보는 없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필수담보, 뭐, 뭐 불필요한 담보, 필요한 담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혼동을 느끼실 수 있는데, 어 이거는 큰 틀에서는 기준들이 있지만 불필요한 담보는 없다. 개인의 취향과 개인의 그렇죠. 가응력과 여러 상황들에 따라서 예. 어떤 사람에게 불필요한 담보,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필요한 담보일 수 있다. 예. 뭐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일당 담보도 그렇죠. 네. 사실 태아들한테는 필수적으로 저희가 추천하거나,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인들한테는 그렇게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추천 안 드리는 네. 어, 부분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 상황 케이스 그리고 그렇죠. 고객님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들 네. 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전문가님들이 필요하지 않나 네. 어,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전에 이제 기존 영상에서 네. 네. 나쁜 보험은 없다. 네. 네. 이게 앞선 질문이랑 일맥상통할것 같긴 한데 네. 네. 보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포인트 딱한 가지만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보험 가입의 목적을 가장 생각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음... 내가 보장을 받는 거, 뭐 보장을 받는 게 대부분이겠지만 자, 보장을 받을 때 어떻게 보장을 받을 것인가? 기본 세팅,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설계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좀 제가 유식한 얘기 할 거예요 어, 한 가지의 목적, 예를 들어서 보험 가입 목적은 이거예요 경제적 손실, 그다음에 보편화되지 않은 치료법에 대한 치료 비용 이런 것 때문에 보험을 갖다가 가입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내가 뭐 10만 원, 20만 원못 받아갖고 뭐 당장 굶어죽는 거 아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험 목적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제적 손실과 새로운 보편화되지 않은 치료비에 대한 방어적인 부분이에요. 자, 이 목적을 갖다가 두고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자, 전략이라는 건 아까 제가 서, 설명드린 대로 네가지 부분을 갖다가 잘 세팅을 갖다가 가장 보편화된 범위가 넓은 걸로 세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술이죠 전략은 바뀌지 않지만 전술은 바뀌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 담보가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음. 전술이 바뀌듯이 좀 바뀌셔야 돼요 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 내가 가입할 때는 성이 갑이었어 그쵸? 렇 네. 근데 지금은 보험도 진화가 되다 보니까 심혈관 질환이라는 게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다고 전략을 갖다 드러내는 건 아니잖아요 음. 기본 세팅에서 조금씩 조금씩 전술을 수정하듯이 담보를 조금씩 조금씩 수정해 나가시는 거 이게 가장 저는 보험 선택할 때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험 유지를 하실 때 가장 좀 생각을 갖다가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략과 전술 를 구분해서 그렇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생길 수 있는 의료비에 대한 부분들을 전쟁에 비유한다면 네. 큰 틀의 전략은 유지하되 그렇죠 어, 시기에 따라서 새롭게 나오는 또 저희가 이제 담보들을 신무기라고 본다면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전술들이 달라질 수 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어, 전문가님들과 계속해서 유지관리 받으시면서 네. 계속해서 변화되는 시장 상황에 맞춰서.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을 적용받는 것들이 보험을 합리적으로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좀더 쉬운 보험 소비자님들이 느끼기에 어렵다고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는 보험에 대한 큰 틀들, 네. 가입 기준들을 좀 세워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기로 했거든요 제가 네. 보험연구소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어필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 보험 전문가 홍일표, 그러니까 뭐 본부장, 뭐 회사 라이언 리치에서는 본부장님으로 뭐 불리시지만 고인님과 계속 소통하시고 상담하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험 전문가 홍일표만이 가진 경쟁력. 아무래도 경쟁력이라는 거는 잘생긴 외모. <웃음> <웃음> 어, 제가 가끔씩 강의하면서 이제 농담하는 게 있는데 어, 잘생긴 외모. 라고 하는데 아무도 거기엔 동의를 안 하시지만 자 경쟁력이라고 하면 이제 오래된 경력이겠죠 경험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보험에 대해서 보험도 굉장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화를 많이 하거든요 진화를 많이 하고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보험설계사도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나가지 않으면 그 시대 그다음에 본부장이든 지점장이든 관리인이라 그래갖고 영업전선에 안 뛰어들면 현장의 흐름을 잘 모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부도 해야 되고 현장의 흐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다 하고 있거든요 경쟁력이 굉장히 크겠죠 그 시대에 맞춰갖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그분한테 어떤 솔루션이 맞는지 그냥 내가 상품을 갖다가 설계해서 당장 이걸 갖다가 내가 뭔가 실적을 갖다가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분한테 맞는 것이 어떤가 연구에 연구를 하고 진짜 어쩔 때는 한번 보험 설계를 해드릴 때 일주일 동안 막 그분 거를 연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음. 자 그게 제 경쟁력이 아닐까라는 음. 게제 생각입니다 4년간의 어떤 보상 노하우와 네. 그리고 많은 설계들 그리고 사실 진짜 진심 고객님을 위해서 굉장히 연구 많이 하시는 네. 전문가님이신데 그런 부분들이 결합돼서 어, 다른 전문가님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네. 어, 노하우와 경력들이 있는 게홍익표모자인만의 어떤 경쟁력이지 않을까 네. 저희도 그 노하우를 같이 항상 공유 받고 있고요 네. 네, 앞으로도 더 많이 배워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원래 시그니처 질문이었는데 네. 보험 전문가 홍익표를 고객님들께서는 어떤 설계사 어떤 전문가로 기억하시길 좀 원하세요 아무래도 가정의 집사 같은 보험 쪽으로 인해서는 진짜 뭐 전문가도 전문가지만 진짜 집사 같은 그런 기억으로 좀 남고 싶습니다 저는 뭐든 필요하면 진짜 그렇잖아요 집사라는 게 되게 그 가정의 모든 거를 다 관리를 컨트롤을 하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제가 다른 것까지는 못해드리겠지만 보험 쪽으로는 많은 도움이 됐어 어 진짜 우리 집에 집사 같은 음. 그런 보험 설계사야 이런 기억으로 저는 남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가정에서 홍예표 본부장님을 집사로 고용하실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기회들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너무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어떤 거 예고 한번 해주실래요? 어 다음 시간에는 갱신과 비갱신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음. 싶어요 너무 끝나지 않난제인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갱신이 욕을 먹고 다니거든요 네. 근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를 갖다가 제가 꼭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음, 갱신과 비갱신형에 대한 개념적인 정의부터 네. 그 다음에 갱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렇죠. 어, 갱신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네. 네.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네.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들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